야 언박싱을 할 건데. 아, 나 언박싱 해봐요. 한번 풀어보자. 바로. 누구 누구 누구 도구 누. 이거 안될것 기다렸어. 맞아 너무 열어보고 싶데 새로운 콘텐츠를 찍어보러. 나 다, 다, 다, 다, 다, 다, 다, 다, 다, 다, 다, 다, 다, 다, 다, 다, 다, 다, 다, 다, 다, 다, 나 다, 다, 다, 그러니까 영화 너무 영화 더 읽어봐. 주 아, 음. <목소리도> 안녕하세요, 토이스입니다. <웃음> 드디어 톱대 독일 세상에 공개가 되었네요. 작가님 덕분에 더 빛나는 곡이 되었어요. 감사합니다. 오, 제가 더 감사합니다. 도 예쁘다. 그러니까. 그희가 그러니까. 작업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. 많이 응원해주세요. 당연하신 <웃음> 웃지 않은 리플. 트와이스입니다 저희가 미니 일집으로 컴백했습니다. 이번 타이틀곡 톡대톡 가사 예쁘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. 음. 이번 음. 한 해도 열심히 할 테니 잘 챙겨 봐주셨으면 좋겠고 어.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. CD도 너무 예쁘다. 그니까. 아, 진짜 열심히 챙겨봤어요. 음. 그니까. 아, 진짜 너무. 아코카 음. 그니까. 음. 음. 이 오. 색감이 너무 예쁜 거같 그니까. 네. 너무 예뻐 이번에 옷. 맛있겠네. 음 세상에 음 요즘은 그런 거 많이 하잖아. 약간 그런 걸 분철이라고 하나? 나눠 나눠. 약간 이거 이거를 보통 많이 음 사잖아. 음어 그래서 버전. 어, 이런 거를 이제 마음에 드는 사진을 보관용 따로 두고 찐어서 갖고 아듯이 아, 진짜?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. 야 성성한디? 어. 와 그건 또 뭐야? <웃음> <웃음> 어, 멤버들 거다 음. 있는 거야, 포카? 헐, 혜자가. 음? 아, 음, <웃음> 아, 어? 어. <웃음> 어? 아 다른가? 조금 다르지 나는 이렇게. 아정지 아, 이렇게. 패키 정현님. 나 있어. 응. 다현연 어? 어? 이런 포카 여섯 장 있어. 나도. 음. 어, 나 포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음. 있는 애니까다어 이거 가 너무 예뻐 오 어, 아, 아. 진짜 짱이야 오 진짜? 아 이것도 아. 너 예쁘다 이 플라 로이드 어 그러니까? 어 나는 그건 없어 어, 다른 어, 애 조금. 아너 있잖아 이거 아아 응. 아너 <웃음> <웃음> 하나 둘셋넷다섯 여섯. 옆소도 음. 있고 그러니까 미나 미나는어 다연 아, 저이스 아, CD 해전에 너무 예쁘다, 예쁘다 진짜 Oh, oh, 나는 네. 이거는 정현이 나 정현이 효과 두개 이것도 좋아 너무 좋아 있어, 아, 있어. 있어. <웃음> 안에 들어있어 <웃음> <웃음> 어, 어, 다 있어 어? 어 나도 정네 어? 그렇네 너무 어, 어, 예뻐 이렇게 모아봐도 예쁜데? 음. 그냥 이거 자체로 약간 다꾸 재질이긴 음, 하다 이거 용도를 모를 르땐 너무 마음에 들어 난 t m r 를 말하자면 밀크랩에서 음. 에덴티킹에서 음. 음. 채연이 형이 실제로 투표를 시간 재수했을 때꼭 날짜 바뀌고 싶그 마음을 알았어때 채연이는 한 번도 이 <웃음> 편에 간 적이 없잖아 그 뭐라 <웃음> 어, 그래. 그래. 어, 그래 마이너에 오, 간 오. 적이 없잖아 그래 너무 예쁘다 근데 트와이틀곡 버려져서 감사합니다 그래. 감사합니다 감만이다. 우리 세 개나 다 챙겨주셨어 맞아.